말레이시아 랑카위 구룩나야 골프클럽은 미국의 골프코스 디자이너 맥스 웩슬러가 디자인한 곳으로 1 8홀 6974야드이며 예전 고무농장이었던 언덕 위에 조성된 곳입니다. 말레이시아 아마추어 골프 토너먼트를 여러 차례 개최한 곳이며 코스가 완만하고 페어웨이가 넓어 시원한 느낌과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랑카위는 골프 인구가 적어 황제골프라 불릴 만큼 여유있는 골프 라운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45개의 벙커 15개의 해저드가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 잘못하면 스코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되게 친절하시 네, 저 네, 2M, 9. 2M, 9. 2M, 9. 2M, 9. 저희 2M, 9. 저희는 2M, 9. 저희는 2M, 9. 저희 저희는 2저는 겁니다 크게 시간희는저받지 않고 있어도 하저정는 많은 는저정도 여유롭게 골프를 칠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가까이서 이제 일들을 보겠습니다. 안 <목소리가> 그린의 잔디 상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y, okay, we have uh, four types of table: oh, yeah. black, blue, uh? Uh, white, uh? and red. Uh? Black for pro, uh... and then white for uh, sorry, blue for uh, beginner. 아, beginner. o k a and then uh, white, win the wind, the feeling, red for lady. Okay, got it. Thank you. Thank okay, you. Well. 네, 이제 클럽하우스로 이제 마지막 코스였고요. 이제 클럽하우스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상당히 큽니다. 아, 제가 지금 이제 클럽하우스가 보이시죠? 네. 거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요.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골프를 하시기에는 아마추어분들에게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곳 말고 ELS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 신골프장에서 치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제 클럽하우스 정경입니다. 탁트인 모습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키면요.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점심을 즐길 수 있으며 가격은 약 천원에서 6천원 정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맥주는 한 캔에 약 1500원 정도입니다. 만, 황제 골프를 원하신다면, 말레이시아 랑카이 골프장을